네, 예배인도자학교 9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어서 에제 5장 찬양하는 자들 2 구속한 받은 자들 파트 2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찬양을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네, 자 찬양을 통해 구원이 옵니다. 찬양을 통해 오는 구원 구속함 받은 사실은 우리에게 찬송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근데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이 구원을 또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아야 찬양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찬양을 드릴 때에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이 터디게 느껴지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양은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자, 시0편 32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날 애우시리이다. 셀라. 자, 지금 이시편은 구원을 받고 나서 쓴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상태에서 감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지금은 은신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가 있지만 날 애우시리이다. 날 두루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 가사대로, 그 찬양의 믿음대로 구원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뭔가 찬양할 기분이 안날 때가 있죠 찬양하기가 어렵고 뭐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어렵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인해 찬양하고 또구속하실 것을 인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하신 것 때문에 찬양하지만 또 구원하실 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다가 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확인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이제는 가망이 없어 보일 그 순간 구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 조차도 여전히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그 자체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분이 구원자이심 자 하박국은 구원받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인하여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구원받아서 응답받아서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대상은 그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응답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 찬양의 제목은 됩니다 네. 하지만 찬양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구속한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응답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이 찬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목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온 찬양의 제목을, 자, 여기 주, 주의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맺어졌는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 제목을 대상께, 찬양의 대상께 돌려드리는 고백과 행위와 표현입니다. 자, 찬양이 뭐라고요?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또그 관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반응이라는 것이죠 게시록에 어, 등장하는 찬양들이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시록 찬양의 특징을 아실 것입니다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뭐 부와 지혜와 힘과 이렇게 나열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또는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신 이께 있도다 또는 돌릴지어다 이런 식의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제목 하나하나 영광이나 존귀나 지혜 자체가 찬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이 찬양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찬양 제목 찬송, 종기, 영광, 감사, 능력 그거, 그런 것들을 대상께 돌린다 무엇 무엇 이 찬양의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린다 이것이 찬양 포맷의 핵심이, 핵심이고 바로 계시록전반에 이러한 완성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에서 이 단원에서 다룬 내용 즉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에 구속한 받은 자들이 큰손리로 외치는 구원에 대한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쓸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르되 자 이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들은 바로 구속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하심이라는 찬양 제목을 가지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찬양의 대상과 또 다른 대상 어린 양께 입도다,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의 제목을 찬양의 대상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이런 포맷을 따라서 찬양의 가장 완벽한 포맷을 따라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챕터 5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속함 받은 것에 대한 찬양은 이 믿는 자들, 성도의 찬양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이클이 생기는 거죠 찬양하면 구원이 임하고 또 구원 받은 자들은 찬양하게 되고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찬양, 영원한 찬양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